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거주하며 현재 지금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큰 돈을 잃고 나서 다시 한 번의 재기를 노리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실 돈이라는 것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라는 평소 생활신조로 살아가는지라 몇백 정도 손실을 보아도 그냥 담담하게 다음에 수익 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돈이 많아서라기보다는 그 돈들도 주식해서 번 돈들이라 그냥 내 계좌에 있다가 다음 사람 계좌로 이동하여 다시 내계로 올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제가 한때 분에 넘치는 엄청난 돈을 벌 당시에는 저는 엄청난 자만심과 함께 엄청난 돈을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매일 매일 친구들과 술 마시고 룸에 가서 몇백씩 쓰고했었지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한심한 짓이었지요. 정말이지. 저의 주식 계좌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그 돈을 쓰고 나면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오고 했던지라 정말 개념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변에 이상한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금전적 손실과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리다 보니 근본 원인이 뭔지 내가 평소에 뭘 잘못하고 있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10년 전 친구가 영업팀장 업무를 맡은 지 9개월 만에 1억 2천만 원의 공금이 증발해버려서 교도소 간 일이 있었습니다. 몇백만 원 정도야 젊은 기분에 술값으로 썼겠지만 9개월 만에 1억 2천만 원을 술값 또는 다른 곳에 탕진했다고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장부상의 오류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친구는 영업에는 재능이 있었지만 200군데가 넘는 거래처에서 총외상금액이 5억의 장부정리는 집중력, 주의력, 숫자 개념이 약해서 무리였습니다. 장부 정리가 안되면 휴일에 장부를 집으로 들고가 와이프한테 맡기던가. 그렇게 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하면 일당 주고 알바를 고용하던가. 아무튼 친구는 공금 횡령으로 수감되었습니다. 면회를 친구 와이프와 함께 단둘이갔습니다 갔다 와서는 혹시 있을지 모를 쓸데없는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친구 어머니께 다녀왔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왜 하필 친구 와이프와 단둘이 갔냐고 묻는다면 몇몇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가자고 했지만 모두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가지 않으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단둘이 가게 되었고 수감된 친구에게는 미 와이프는 내가 잘 감시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친구 와이프에게는 만약 도망가면 친구 출소 후 친구와 함께 끝까지 잡으러 가서 패 죽이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뒤 친구 와이프가 도망가던지 말던지 감시하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친구가 출소한 뒤로는 빨리 기반 잡으라고 금전적으로도 조금씩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기반이 어느 정도 잡히자 친구 와이프와 함께 단둘이 교도소 면회 온 사실에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 와이프와 간통했지? 나는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사실 아무런 일도 없었고 친구 와이프를 이성으로 생각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의심을 하는 친구가 섭섭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친구에게 정중하게 사죄해야 했습니다. 뭘 사죄를 해야 되느냐면 오해 살 짓을 해서 미안하다고 친구는 간통에 대한 의심보다는 자존심이 무척 상해 있었습니다. 현재 친구는 이혼하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간통을 의심했으면 와이프부터 족쳐야 되는데 그런 흔적들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주제를 모르고 남을 도우려고 했던 일을 깊이 반성해야 했습니다. 내가 저질렀던 실수와 잘못은 첫 번째 주제 넘게 남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오해받을 짓을 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친구를 도우려면 공금 횡령한 금액 1억 2천만 원 확실하게 대신 갚아주고 빵빵한 변호사 사서 교도소에서 빼내 오던가 그렇지 않을 바엔 뭐 하러 도우려고 깝죽거렸나 생각됩니다. 예전에 TV에서 법정실화극에 생질 여동생의 아들을 유괴 살해했다는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이 있었습니다. 검사 말을 들어보니 진범이 틀림없고 변호사 말을 들어보니 진범은 따로 있는데 억울한 옥살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다가 2심에서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검사가 공명심에 무리한 수사를 했고 경찰의 고문과 협박에 허위자백을 했고 진범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오해받을 짓을 했다는 사실은 분명 유죄입니다. 평소 생활이 불성실했고 세탁소하는 계모에게 사업자금 빌려달라고 떼쓰고 술집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싸움하다 경찰소에도 갔습니다. 이때 싸운 상대가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나도 분명 친구에게 오해받을 짓을 했다는 사실은 유죄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던데 있었습니다. 잘못을 했을 당시 또는 친구가 오해를 했을 때 나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다가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는 10년 동안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친구에게 잘못을 사죄하라고 한다면 진심으로 사죄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결코 우정을 교류하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도 안 되고 친구는 10년 동안 원한 이라면 지나친 비약이고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미움 미움의 칼을 겨누고 있었는데 나는 그런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끔씩 이 친구가 나한테 왜 이럴까? 하는 의문은 들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죄하면 친구는 미움의 칼을 거둘까요? 결코 아니겠지요. 내가 허점을 보였을 때 친구는 결정적으로 한방 찌르고는 실추된 자존심을 만회하려고 할 것입니다. 나의 이런 쓸데없이 도와주어서 골치 아픈 일에 휩쓸리고 금적적 손해를 보는 잘못된 습관을 좀처럼 고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 재확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노후된 기계설비를 교체하기 위해 외지에서 기술자 6명이 왔습니다. 기술자분들이 일을 하다가 사무실 여직원에게 커피를 부탁했습니다. 여직원은 회계 업무보다는 외부 손님 안내를 주 목적으로 고용되었습니다. 여직원은 회사에 커피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실 회사 오너의 개인 성향이 청결을 강조하면서 커피와 흡연을 금지시켜서 커피와 재떨이가 없고 직원들은 눈치껏 일회용 커피를 마시고 흡연을 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오너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술자와 여직원의 말을 듣고는 나도 모르게 무심코 반사적으로 커피 여기 있습니다. 라며 서랍에서 일회용 커피 믹스와 종이컵을 꺼내주었고 기술자들은 셀프로 회사에 제공의 냉온수기에 커피를 타마셨습니다 그분들 맛있게 커피 마시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혹시 커피 마신 뒤 로또 복권 당첨번호라도 알려주지 않을까? 이런 환상에 잠시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근을 나간 뒤 다음 날 출근을 해보니 쓰레기통 주변에 온통 일회용 컵과 커피믹스 포장지가 널려있어서 처먹었으면 청소라도 좀 하지 혼자 궁시렁거리며 말끔히 청소를 하고 넣은 건지 감춘 건지 자물쇠로 채우진 않았었습니다. 앞으로 내 커피 먹지만 이돈 주고 사 먹어 이런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 그 뒤로도 기술자들이 서랍에 든 커피 믹스를 꺼내 먹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내가 커피 마시려고 뒤져보니 스무 개쯤 있던 커피 믹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술자들이 내가 커피를 서랍에 감춘 게 미워서인지 주머니에 모두 집어넣은 모양입니다 불쾌하기보다 아차 또 실수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입국 다물고 빨리 외근 나가는 걸로 서로 부딪히는 걸 피했습니다 그 기술자분들의 주장은 외지에서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극간 커피 한 잔이 아까워서 안 주려고 감추었냐 이 쫌생이 새끼 나의 주장은 외지에서 오셔서 고생하는 건 아는데 내가 회사 오너도 아니고 같이 월급 받고 일하면서 커피 한잔두 잔까지야 공짜로 줄수 있지만 세잔네 잔까지 어떻게 공짜로 줄수 있느냐 미본 네 주고 커피 사 마셔라 서로 상반된 주장이고 그 기술 분들의 주장도 맞고 내 주장도 맞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좀 생이 새끼라는 욕을 먹은 것과 내 커피가 모두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동안 시행착오 겪으면서 많이 반성한 보람이 있었는지 실수를 했을 때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고 최소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로스컷 손절매가 생각나네요. 예전 같았으면 내 주장을 내세우면서 그분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기술자분들은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만약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와 함께 커피믹스 100개짜리 한 봉지를 사온들 극간 커피믹스 때문에 말다툼한 내 마음도 결코 편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 기술자분들이 커피를 달라고 했을 때 커피 한잔안 마셨다고 당장 숨이 꼴까닥 넘어갈 상황이면 당연히 줘야 되겠지만 극간 커피 한잔안 마셔도 죽지 않으니 입딱 닫고 있었으면 이런 골치 아픈 일에도 휘말리지 않았을 것이고, 쫌생이라는 욕도 안 먹었을 것이고, 내 커피가 모두 없어지는 손에도 보지 않았을 것이고, 아침 해가 동쪽에서 뜨는데도 아무 지장 없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